이렇게 세벌 보내 왔는데요 이 디자인하고 라운드 이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하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달랍다 세벌을 보내 왔는데 오늘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링크 기장이 너무 길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길게 아입니까 무릎선 밑으로만 내려오게끔 하고 어깨도 줄이고 팔통도 줄이고 품도 줄이고 그리고 허리에 라인을 넣어가지고, 여 당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 앞마인은 거의 손안 대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앞마인 단추가 양쪽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 애들에는 보면은, 철사가 들어있는데 완전 히 늘렁늘렁 합니다. 타가 아 몇십 년 됐나봐요. 완전 히 철사가 사갈 정도로 만지십 년 됐다는 얘기예요 관리가 잘된 편입니다. 부드럽고. 여기다가 두 줄로 넣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자, 잡으면 이렇릴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다음 라인은 그대로 갈 것이고 라인을 보면 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 밑에만 이렇게 잡아줘도 멋있습니다 밑에만 잡고 위에만 이렇게 작게끔 좀잡아주요음에는안 잡고 그렇게 해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어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어깨가 지금 너무 큽니다 그러면은, 어깨가 15, 16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14반 정도 이렇게 줄일 겁니다. 이렇게. 뒤품도 보면은, 정죠15 그렇죠? 정도 되니까. 그것도 14, 14 정도. 앞분도 줄일 거고. 지 상등이 굉장히 큽니다. 상등 그래서 상등도 한 2인치, 4인치 줄여야 될 거에요. 양쪽으로. 쭉잘라될 거고요. 삼성이 너무 큽니다. 정장섬유처럼 여기다가 샤링을 줄거예요 샤링을 줘서 라인이 제대로 딱 떨어지게끔 해서 콩도 줄이고 기장은 쭉 빼서 이렇게 접어서 입을 수도 있게끔 하고 그냥 내려서 입을 수 있게끔 하고 먼저 작업해야 될 때는 그러면은 계단에선 먼저 뜯어야 되겠죠 오라을 떼어내고 계단에선 떼어내고 어깨를 쳐내고 재단하고, 소매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재단하고 나서, 어깨를 잇고, 그리고 핀탑을 잡을 겁니다. 한 번에 돌아가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잡아놓으면 이게 잘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마취가 상사없습니다 주머니는 그대로 살릴 겁니다. 주머니가 있는데 보면은, 주머니까지 잡으면, 그리고 주머니 밑에서, 이 정도에서 하나, 둘, 셋, 네줄 정도 잡으면 좋겠습니다. 네줄 정도 잡고, 주머니 위로. 그리고, 하나, 둘, 한세줄 정도 이 옷은 조금 좀 어딘가좀 모양이 없어쓰 보이잖아요. 그건 흔히. 타이트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 윙크를 보면은 양면으로 입게 되어 있네요. 이주머니 예, 달려야 지고데민크를 양면으로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라를 먼저 뜯어내겠습니다. 지형도 잘라야 되니까. 우라는 잘라져 나갈 거니까 쭉 밀어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란는 품을 줄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기사님 직선으로 갔을것 같아요 그 직선으로 그려서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너겠죠? 허장선이 보면은 주문 위에 이선이할선입니다 입혀 봤을 때 마네킹 입혀 보면은 한 4인치 정도 위에 제가 지금 이왁기에서 네? 제드랑이 밑에 재봉선을 이만큼 줄였습니다 잘라냈습니다 위에도 잘라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 똑같이 잘라냈습니 양쪽으로. 저쪽도 잘라냈고, 저쪽도 잘라냈고, 상동 2인치를 줄였어요. 그리고, 이 자를 때게, 진동이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동이 너무 커서, 이것을, 소에잘랐대기 조금 위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어깨도 맞춰서 재단했고 잘라냈고요. 아무도 잘라냈고 그려졌습니다. 그안들로 살려졌죠. 아파하고 뒤파하고 그래서 소명을 이렇게 달릴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오겠습니까한 10일, 10일. 10일 정도 나오는 10일 반 10일 4분의 1 정도 이 정도면 아주 편합니다 너무 여기까지 가놓으면 이렇게 어깨가 들어지지도 않아요 어깨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지금 에디를 이렇게 이 정도로 사가 버렸습니다 사가서 끊어지고하가돼서 우선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 그래서 되게 꾸며졌거든요. 한번 볼게요. 뒤집어서. 나중에, 급판하고 그 하면은, 에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쪽 앞판하고는 지금 연결이 안 됐잖아요. 뒤판하고만 했지. 뒤판하고만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앞판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멀지 않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이제 그냥 여기서 할 때는 그냥 바늘을 안쪽에서 띄우면 돼요 안쪽에서 바늘을 안쪽에서 띄워서 그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 밑에, 밑에가 밑 약간 물리게끔 딱 해서 쭉 연결만 해줄게 털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냥. 이제 빗질을 딱 해놓으면 깨끗하거든요 세팅 그 줘서 같이 묶어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쪽에는, 이거 다시 꾸며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무리 해놓고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어. 여기를 박아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따겠습니다. 여기를 한번더 박아줘야 되겠습니 떨어지니까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이렇게 생겼죠. 웨이더를 표시로 하고 똑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한번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아까는 벌어졌었잖아요 벌어진 게 없, 없잖아요 지금요 벌어진 게 오래돼서 벌어졌는데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를 뜨고 여기를 먼저 뜨고 앱이 맥라인을 먼저 떠주고 여기를 같이 떠주겠습니다 덮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 앞판하고, 뒤판하고 앞판하고 같이 물려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번 꼬매나서 버려진 데가 이렇게 아까 많이 버려졌었는데 이거 박았으니까 없어졌고 이거 좀더 박을 걸 그랬나 봐요. 괜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먼저 박아가지고, 필타를 표시를 해가지고, 쭉 박겠습니다. 앞다. 박으려면은, 여기도 앞에까지 따야 되겠죠? 단추도 따내고, 지금 허리선이 이 선이 있으니까, 이 선에서 이렇게, 하나, 여기다 넣고, 이쪽에, 그 셋, 네줄 넣어주고, 네줄 넣어주고, 왼쪽, 여기는, 하나, 둘, 세 줄만 넣어주요 밑에 네 줄, 위에 세 줄. 그럼 여기 따야 되겠죠, 그기 기장도 줄여야 되니까, 따내되 그쵸? 반대편도 뜯었고요 기장을 잘라낼 건데, 이제. 어쩔지 모르니까. 이거 놔둬야겠다. 시 그대로 붙여야 되니까. 발리적거리니까 떼어내겠습니다. 그냥 풍탁을 잡기 전에 이걸 먼저 박아야 되겠죠 여기를 쭉 여기는 봉주기로 박겠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원당이안 나갈 난 나갈 것도 같은데. 종족으로 바뀌기 전에 테이프를 쳐주겠습니다. 테이프를 먼저 싹 쳐주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여기는 테이프를 쳐줘야 됩니다. 이게 라단이 오래됐기 때문에 가죽이 바늘이 지나가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테이프 이 테이프는 아몰 테이프라고 해요. 여기는 안 늘어나고 안 늘어나죠. 여기는 늘어나네. 바이어서 정바이에서 도 있어요. 그래서 끝만 보면서 이제 지나가면. 이 하면서 털을 집어넣어야 돼요. 즘은 나중에 일하기 훨씬 좋습니다. 맨 끝, 맨 끝으로 근데 나중에 박았을때 털이 가지, 가지런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조교도 안박아도 미싱으로만 박았을뿐이에 그러면 가지런하게 털이... 작았는지 안 막았는지 모르게 정말 소질이 있는 사람이겠지 셀프가 여기 접착심지가 있어요 다이로이좀냥거든요 그걸 안쪽으로 가게 바깥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때는 밑에는 신경을 뗐어도 이쪽에 가면 신경을 많이 떼어니요 어깨가 분이 떴으면 제가 여기를 닫아줬을 텐데 어깨가 그이뜨지는 않더라고요. 세드랑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절신경안 써도 됩니한 바퀴 돌아야죠. 이렇게 해서 이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원 품보 다는 약간 커야 됩니다. 올라 가면 여기 까 지는 올라 가야 되겠죠소매는 나중 에 맞춰서 하면 되 고요 피파. 이렇게 해고 저쪽에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끝하고 끝을 봐야죠 끝을 끝에 여기를 이렇게 맞춰야겠죠? 조금 있다가, 한 번에 지나가 볼 겁니다. 같이, 똑같이. 미싱으로 지나가 볼거요한 중앙이죠? 중앙에 뭐 털이 딱 적혀졌으니까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중앙에. 털을 집어넣고, 이렇게. 여기도 이 중앙에. 어쩌면 공조기로 받는 것보다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중에는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쫙 풀려버리잖아요 똑같이 그 양쪽에 테이프가 쳐져있기 때문에 밀리지는 않습니다 가보시오 밀리는 일을 하요 가보십시오 냉크티로 박을거예요이거보나 바로 이렇게 노르바 하나로 딱 집어넣고 뒤에서 약간 당겨줘도 돼요 한 번에 쭉 가급을 라가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 되죠? 이렇게 털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가야 되겠죠? 테를 한번더 박아줍니다. 만약에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빼줘야 되겠죠? 빼주고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잘 박혔는지, 누르지는 않는지, 밀리지는 않았는지. 박은 자국에서 얘기죠 아니, 모르겠지요? 는데 그러면은 해서 솔직히 말서 솔직히 말서솔직서 솔직히 말해서, 서 솔직히 말해서, 솔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요 그러면 신지도 붓고 케이도 붓고 찌글찌글한 데가 없어졌잖아 많이 팀. <웃음> 절대 안됩니다 이거 절대 안되네 색을 잡아야 되겠죠? 가운데는 먼저 긋겠습니다, 가운데가운데는 선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한 줄이 되겠죠? 한 줄, 한 줄, 두 줄, 세 줄만 잡아야 됩니세 줄. 딱 맞춰서 이렇게 주머니 끝나는 부분. 주머니가 너무 딱 붙으면은 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머니 끝나는 부분에서, 2인치가 2인치. 하나, 둘, 셋점 2인치가 떨어지는거겠어요 2인치. 봐야죠. 앞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양쪽이 혹시라도 잡았을 때 양쪽이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 밑에 치도 마찬가지죠 기장이 41인데 지금 6인치가 없어지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1,2,3,4,5,6 3개 4개 거의 기장은 이유로 다 올라가 버렸는데 근데 기장은 나중에 하고 주머이 끝나는 데서 2인치를 내려가지고 잘라낼 것이 없을 것같은데이 위로 다올라가니다 그냥 이 정도는 있어요. 이산하고 이산하고 맞아야돼 그럼 여기에서 몇인 쪽이니까 어떻게 좀 94분의 사람 94분의 사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사업 내 그리고 사업 into l i f 단간이 줄일 건데 무릎 밑선까지 내려오면은 6인치 정도 내려야될것 같아요 이 감기가 같이 있으면좀 깝깝해 보이잖아요 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까지 6인치를 주고 시접에 6인치 반을 빼면은 6인치 반 빼면 한 5인치 정도 잘라내면 5인치 만 떨어지고 있습니 시장을 지금 잘래는 거거든요 밑단을 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벗겨지셔야돼이렇 이렇게 이제 좀후리하라 이렇게 퍼져 있는 놈을 여기서 위에다 놓고 가아주면 생기지잖아요. 뜯어버리면 되겠죠.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해주고, 이것도 묶어줘야 되겠죠? 5 0 0안 됩니다. 약간만 여기 있어야 돼요. 재단에서 소매에 달고 물라만 박으면 되겠죠? 무슨 소매부터 하면은 소매가 지금 아무리 얼마나 가냐면 11, 4분의 1이네요. 11, 4분의 1, 어, 21 반, 22 정도 해도 되겠네요. 22 반. 소매가 약간 크면은 거대해 보면 되니까요. 지금 11 반인데 이걸 그대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파카링이 줄 거니까 이거는 벌려야 재단을 하겠죠 약간 나팔로 갈 겁니다 벌어집니까? 네, 됐습니다 이게 앞판이잖아요 아판. 아파. 분분 하면. 이것도 완성선이 1cm 정여가시네잘라지 나가면 되겠죠. 이쪽은, 안쪽에는 가위로 잘라서 상관없어요. 여기 뒤판입니다, 뒤판. 피판. 주면 절대 안 된다 밑에는 그대로 갈 거니까요. 시점만 쳐주면 됩니다. 반 맞춰서. 시장은 밑으로 뺄 거고요. 약간 나팔이식으로 손에 달고 어깨받고 그냥 자르고 하면 되겠죠 그냥 줘야지, 응. 쉐리 안 넣어주시면 손목이 예쁘겠다, 이렇게 샤워를 줘야 되는데, 여에서샤야 되는데, 셔야 되는데, 셔야 되는데, 셔다되는는데 소매를 한번 입혀봐야지. 대봐야지. 소매가 빤드뱅이 떨어지나,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잘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선 어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쇠가 들어있어서 고정이 안 됐는데, 쇠를 넣어서 고정이 되겠고, 언제든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자재로 다시 추울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폼을 줄이고, 어깨 줄이고, 소매장 줄이고, 기장 줄이고, 핀타를 넣습니다. 네 줄. 한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만 넣으면 허전할 것 같아서, 위에 허리선에다 좀 넣습니다. 그리고 허리선에, 음, 하나만 넣으면 그럴 것 같아서, 허리선에다가 양쪽에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를 넣습니다. 땡기면은 하리가 위쪽이 당겨질 수도 있고 아래쪽이 당겨질 수도 있고 지금 정장상하처럼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그랑 상태가 아니라 이 항산이 어서 주름을 자기의 몸에 맞게끔 몸에 맞게끔 해서 입게끔 이렇게 넣어서 했습니다새옷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옷은 66 사이즈도 입을 수 있고 5도 입을 수 있고 배가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다양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날씬하게 입고 싶다는 좀 땡겨서 입고 배가 나와서 여기가 보종 나오면 좀 풀어주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봉조기를 안 하고 미싱으로만 다 했습니다. 미싱으로만 했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어렵게 그 봉조기를 해도 되는데 미싱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미싱으로만 해본 겁니다.